오늘은 기념할 것이 있어서 선물 가게를 들렸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자 바로 눈에 띄는 장난감이 있더군요. 바로 6,000원짜리 장난감 칼과 방패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동구매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 무기들로는 만족할 수 없게 디자인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듬을 모양을 그리고 핸드그라인더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끝이 좀 뾰족해졌네요 다음은 이티 두께 에바폼 위에 문양 도안을 그립니다 도안을 자르고 난 뒤에 오차는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문양을 마저 그리고 순간접착대로 빈틈없이 붙여줍니다 이제 핸드그라인더로 칼을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하는김에칼 손잡이도 같이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이어서 칼에 붙일 기념용 문양을 만들어 붙입니다. 문양을 붙이고 난 뒤에 주변을 핸드그라인더로 다듬습니다. 얼추 제가 원하는 카레 모양이 나왔네요 이제 도색을 하기 전에 젯소를 한번 발라줍니다 참고로 젯소는 페인트 색이 잘 착색되도록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젯소가 마르는 동안 가죽 손잡이를 만듭니다 손잡이 위아래로 에바폼을 둥글게 말아서 덮어줍니다 이제 에나멜 페인트로 칼 전체를 도색합니다. 이제 1차 도색이 끝났네요 2차 도색으로 칼에 음영을 넣어주면 칼은 완성입니다. 다음은 방패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에바폼으로 문양도안을 만듭니다 문양도안을 만든 후에 순간접착제로 방패 붙입니다 공예용 핀을 이용해 방패 못박은 느낌을 내줍니다 살려했던 개념 도안을 준비해 방패에 붙일 문양을 만듭니다. 문양을 자르고 난 뒤에 핸드그라인더로 한번 다듬습니다. 문양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자르고 남은 도안을 이용해 추가적인 문양을 만듭니다. 만든 문양을 순간접착제로 고정합니다. 방패 전체를 젯소로 한번 발라주고 에나멜 페인트로 1차 도색을 합니다. 2차 도색으로 음영까지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랬던 장난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골든클라우드 크루의 입단 기념으로 만든 작품으로 조금 특별한 작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골든클라우드의 소속원으로서 좀더 배우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이학과 교수 채샤입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3,000명을 넣었네요 아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어, 여러분들이 해주신 구독은 저에 대한 투자로 받아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러 갔습니다 다시 한번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공지를 하려고 이렇게 드리겠는데요 게 트위치에서 어, 작업 방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수에는 무조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방송 공지는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고 방송을 보러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공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혹시 있다면 구독해 주실 거죠?